한 말씀을 읊어 볼까요? 히브리서 예,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. 이 말씀 중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. 야이 부분을 좀 네. 많이 읊졸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요 말씀만 딱 들어서는요 네.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면 네. 나타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어허.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네. 이 나타난 것이 그 뿌리를 나타난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걸 사람들이 네. 항상 잊어버린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은 네.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어진 건데. 네.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이거든요. 네.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.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왜 만들어졌나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. 네. 내 심장이 왜 만들어졌나.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아하. 신기하게 한 번도 내가 뛰려고 한 적이 없는데 네. 특히 요즘 코로나 때 36.5도 넘어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여러 군데서, 여러 군데서 제재를, 받죠.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노력한 적 없는데 내 안에 36.5도를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 네. 이 나타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거든요 아, 네. 사실은 이제 고난 속에도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픔을 통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도 담겨 있거든요 음. 모든 나타난 것에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네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네. 나에게 또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네. 환경이나 네. 다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,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사물, 역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네. 사랑이 담겨 있구나 저 목사님하고, 왜냐하면 부모라는 게 네. 자녀에게 하는 어떤 행동과 말도 한번 사랑을 안 담아보려고 해도 음. 절대로 안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 표현은 음. 좀 잔소리가 될 네.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음. 아이의 행동이 한번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 못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평생 노력해도 음. 부모가 자기를 사랑 못하게 할 행동을 해낼 수가 없어요. 음. 뭐 감옥에 가건, 가출을 하건, 부모한테 대들어도 부모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을 네.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게 부모거든요. 그렇죠. 하나님도 마찬가지. 예요 음.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랑에안 담겨 있는 게 없어요. 네.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. 아멘. 그래서 이 나타난 모든 것 속에는 네. 믿음으로 보면 말씀으로 되었다. 다른 아, 말로 네.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. 네. 이걸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요 음.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도 사랑이 담겨있고 네.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그 속에도 사랑이 담겨있고 음. 알고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그 속에도 사랑이 담겨있고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요셉이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네.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신기하게 네.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네.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안게 아니라 알아진 것처럼 음.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알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에 네. 요셉처럼, 네.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음흠. 그래서 말씀을 업조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도구들이 네.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는 나타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네.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없어지는데 네. 어느 날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 조리면 나타난 모든 것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게 조금씩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면서 이제 그 문제 하나 하나가 결국은 감사로 다 끝나는 네.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. 지금 혹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의지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하고 결단하고 맘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, 목사님. 그런데 그렇죠. 이 말씀을 업절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느새 신기하게 소원을 두고 아하.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. 사람들에게 알맞게 임하는 것 같아요 네. 수준에 맞게 상황에 음. 맞게 그래요 저희가 화가다 말씀을 매일 짧은 한 구절을 정해서 100번씩 혹은 200번씩 읍조려 보는데 반응들은 상황은 다 다른데 네. 어떻게 다 각자 상황에 맞게 그 말씀들이 적용이 되는지 참 놀랍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멘. 아멘.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건사람이으로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, 우리는 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거지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음. 그 일은 정말 나한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네.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중에 성령께서 그각 사람에게 신기하게 눈물이 나게 하시기도 하고 음. 네. 또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게 하시고 네. 네. 깨달음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, 자.